이 네, 고급 필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 평균이 얼마 이상이고 성명이 어떤 이름인 거를 구할 건데 고급 필터 문제를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조건을 적을 때 같은 줄의 조건을 적으면 AND 조건이고 다른 줄의 조건을 적으면 o a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와 나가 다른 줄에 적혔기 때문에 영어 평균이 얼마이거나 성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다른 줄이기 때문에 조건이 오아라는 거죠. 또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표에서 위쪽에 적혀있는 이 부분을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필드명을 보면 여기에 영어평균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원본표에 보면 어디에도 영어평균이라는 필드명이 없죠. 그래서 영어평균이라고 필드명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값이 true나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필드명이 원본의 필드명과 다르면 결과값이 결과, 결과 값이 True 또는 False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드명은 성명인데 여기 성명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true나 false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필드명이 일치하면 반드시 결과 값은 true나 false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죠.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의 평균을 초과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는 이제 수식을 쓸 때는 항상 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영어 점수라고 했는데 영어 점수에 항상 첫 번째 값을 클릭하면 됩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부 서식과는 다르게 여기를 D 앞에 달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필드명을 쓰기 때문에 성명이라는 필드를 쓰면 성명만 검사하고 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평균으로 필드명은 서로 다르지만 첫 번째 값을 찍어주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연속 자료 값을 확인해주고 옆에 필드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t 의 값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제 평균을 적어주면 되죠. A, V, Average,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영어의 평균이니까 영어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범위는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옆으로 안 건너가는 거지 아래로는 내려가기 때문에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필드명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true가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줄 건데 문제를 보니까 하거나죠. 그래서 하거나의 다른 말이 또는이죠. 그래서, O 하니까 다른 줄에 조건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다른 줄에 조건을 적을 건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성명에, 성명에 두 번째 문자가 0인 걸 만들어야 되죠.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면, 이제 두 번째 글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와일드 카드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 모양이 있고, 물음표 모양이 있는데 별 모양은 글자 수에 상관없이 검색이 가능한 게 별입니다. 그래서 삼성 별이라고 적으면 삼성만 적어도 됩니다. 별의 자리에 아무 글자도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차라고 해서 한 글자가 와도 되고 삼성전자라고 해서 두 글자가 와도 되고 자동차라고 해서 세 글자가 와도 되고 주식회사라고 해서 네 글자가 와도 됩니다 결론은 삼성별이라고 하면 글자가 오든 오지 않든 글자수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별의 다른 뜻은 삼성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삼성 물음표라고 주면 삼성차, 삼성가, 삼성집처럼 이 물음표가 글자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삼성 뒤에 반드시 한 글자가 와야 됩니다. 이제 별과는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0인 걸 찾고 싶으면 별을 쓰면 안 됩니다. 별을 써버리면 앞에 아무 글자도 안 와도 되고 아니면 앞에 글자가 많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글자인지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물음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는 쌍다운표 는을 해주시고 물음표 0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글자가 0인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데이터가 0인 글자를 추출한다는 건두 번째 글자가 0이면 되는데 그 뒤에 글자가 반드시 한 글자가 와야 되면 물음표, 뒤에 글자가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으면 별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글자가 0인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뜻이 뒤에 반드시 한 글자가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뒤에는 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죠. 이제 결과값이 true가 나오지 않으니까 확명이 일치하면 되죠. 이제 클릭해서 상단의 데이터 고급을 누르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영어 평균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복사 위치는 여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영어가 평균 이상인 값들이 나오죠. 평균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는 av a v e r a g 를 해주시고 범위를 씌우고 가로를 닫고 엔터치면 평균이 84.375죠. 그래서 여기 값들을 보면 하나를 빼고는 전부 84점을 넘어가죠. 84점을 안 넘어가는 애를 보면 두 번째 글자가 0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0이기 때문에 평균 84.375를 넘지 않아도 유명 미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고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글자가 0이면 되죠. 정확한 결과값을 구하려면 3번의 조건식대로 만드셔야 구할 수 있습니다.